나예요. 절대로 방송에 나올 수 없어요 조작이안 돼요 분노조절 이게 욱하는 성질이 있죠 옛날에 또드조했잖아요 당한 사람이 들고 일어섰대 마녀사냥 아니에요 다 여기서 옹호해 주는 것 같아 착각 속에 빠져있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세탁한 거지 신분세탁 근데 저 사람 팬들만 모르는 거지 딴 사람들은 이미 다 알아 억울해 죽어 지금 진실상 한개도 없고 반성의 기미가 하나도 없다 이래요 정신 사리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. 저는 경기도 성남의 처녀보살입니다. 요즘에 네. 트로트 열풍인 것 같아요. 저희가 그래서 음. 오늘 뭔가 특별한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. 황영웅 씨라는 사람이에요. 음. 논란이 있는데 과연 이게 옳고 그런지를 한번 선생님이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 아빠가 올해는요. 밥 숟가락 다 놔야 된대. 선현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진은 어떤 게 보이세요? 팬이 되게 많은데 어... 다 여기서 옹호해 주는 거 같아 착각 속에 빠져있죠 지금 이분을 언론에서 마녀사냥을 한다는 식으로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마녀사냥 아니에요 옛날에 또드렇게잖아요 당한 사람이 들고 일어섰대 근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걸좀 믿고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할까요? 저 팬들이 저러는 거지 저 아빠는 요 이제 못나아요 절대로 방송에 나올 수 없어요. 이분을 옹호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억울하다 억울하다 자꾸 하니까 네. 거기서 자꾸 팬들이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. 제가 그래서 댓글에서 그런 댓글도 많이 봐요. 네 자식이면 그렇게 직업을 하겠냐? 음. 그 도대체 이분은 어떤 좀 사람이길래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까요? 저 근데 아빠가 원래 이렇게 욕하는 성질이 있잖아요. 조절이 안 돼요. 분노 조절. 응. 음. 그럼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뭐예요? 양이야. 왜? 그럼 양면의 모습을 보여줄까요? 눈지 세신? 세탁한 거지, 신분 세탁.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진실성은 있어요? 진실성 한 개도 없고 반성의 기미가 하나도 없다, 이래요. 그러면 좀 궁금한 게이황영 씨라는 분이 지금 이런 마녀 사냥의 뭐 이런 기사를 보고 어떤 좀 마음이 좀 들까요? 잘한다, 잘한다, 자기는 잘했다고 하니까 <웃음> 옹호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억울해 죽어, 지금. 근데 저렇게 해주면 자기가 조금 다시 하차했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을 못 내리지. 그러니까 계속 TV에 나오고 싶은 거네요. 응. 근데 저 사람 팬들만 모르는 거지 딴 사람들은 이미 다 알아. 선생님들 손님 중에서도 저는 있어요. 여기 예전에 방송에 나갔던 사람이에요. 알면 다 누구나 아는 사람이야. 근데 그 사람도 학폭 그걸 논란으로 그 사람 방송 하차했어요. 선생님 이분 예언 좀 해주세요.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인성을 좀 고쳐야 될것 같아요. 어 지금도 본인이 잘했다고 하는 것도 있고 내가 볼 때는 복귀를 하더라도 응모해준 사람 없어 연예계나 이런 쪽으로는 활동을 못할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공연 같은 거 하는 데 있잖아요 자기는 뭐 다른 쪽으로 나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위를 하고 있대요 이미 이미지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복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진짜 못 나오겠죠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, 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갈까요? 밥숟가락 아예 뺏겼다니까 이제는 못 나온다니까 음. 밥못먹고 살아 그러면 여기에 이런 마녀사냥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팬들은 음. 평생 그러면은 그 황용욱 씨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? 정신 차리지 우리도 철새 찾아 왔다 갔다 하잖아 또 괜찮은 사람 나오면 또그 사람들도 철새처면또 가지 영원한 팬이 어딨냐? <웃음>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정리해 황영우 <웃음> 씨 팬들